요거 미션 보러가자 미션 자 바로 이소식인데 여러분 오픈월드로 재탄생한 일곱개의 대제 우와 갈라 우와 날아가 버려라! 이야! 오, 합계가! 체집, 체집, 킹! 오, 나르는데? 나르는데? 이거 뭐야? 오! 친구 소환이야? 아, 자, 자기, 아! 아, 이렇게. 이 콘솔 게임인데, 이거 약간 젤다. 너가 젤다 야숨을 여기서 느껴버린다고? 벽타 여기 올라가는데서 방금? 내 팀원 불러내가지고 그 팀원의 어떤 전용 스킬로 인해서 어떤 길도 뚫어 나갈 수 있고, 야, 야 어때? 원신 비슷하네. 그러니까 원신이 결국에는 젤다를 오마주했거든요. 개발자도 얘기를 했어요. 젤다 야숨을 오마주했다. 너무 팬이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원신을 오마주했다기보다 젤다를 오마주한 느낌이 아닌가. 겁나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지금 방금 어떤 느낌 들었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2D로 그냥 그런 게임 너무 많이 했어. 근데 벽? 탁 올라가는 거라든지 맵을 만들어서 어떤 지형을 바꾼다든지 물 속으로 들어가서 해마는데 저 밑으로 더 내려가서 저 꺼낸다는 이게 콘솔 게임의 느낌 지금 방금 받았거든요 솔직히 콘솔 덕후에요 제가 제 거실 그때 뭐 브이로그 같은 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 거실에 PS5부터 스위치부터 다 있거든 콘솔 CD 장이 있거든요 되게 좋아해요 그런 느낌이 나쁘는데 이거는 내가 한다 내가 지금 이제 두 번째 보다 보니까 두 번째 보다 보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기서 봐봐 봐 요상은 너무 멋있었어. 일단 갈란이 스킬, 갈란이 보스로 나온 것 같거든요. 스킬 쓰는데. 방금 점프 이단 점프 한거 보이죠? 그럼 점프, 점프 해서 이쪽 빠지면서 피했다는 거야. 그래서 뭐, PC로 하시는 분들 스페이스바 같은 거겠지. 그리고 뭐, 패드로 하시는 분들 동그라미 버튼 같은 거. 그런 걸로. 점프, 점프, 요런 거. 또 모습이 보였고. 자, 지금 봤습니까? 자, 이거 보스가 뛰어나오면서 땅을 찍었는데, 멜리가 쑥! 방이게 쑥 이렇게 들어가 뭐 이제 더킹 더킹 킥복싱을 치면 더킹이고 뭐 하여튼쑥 들어간 게 있는데 요런 버튼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싹 빠지면서 옆으로 돌아서 옆구리를 팍팍 때렸겠지. 회마가 방금 찍고 평평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비면에 이제 멜리가 옆구리에서 쭉쭉쭉쭉 빼고 다시 쑥 빠지고. 이런 어떤 액션 쾌감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그 다음에 또 놀라운 거는 이런 개념은 좀 쉽지 않거든요. 이거는 젤다 야숨에도 없어요. 젤다 야숨에도 없는. 물은 있거든. 물이 되게 예쁘게 젤다도 잘 표현되어 있는데 물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물 속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물 안에 보면 지금 상자가 있는데 방금 멜리가 잠깐 물에서도 멈췄다가 다시 갔다가 이런 모습이 있는 걸 봐서 내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봐봐. 자, 원거리 공격하다 옆으로 슉 빠지는데 자, 멀린 같은 경우는 아까 그멜린는 이렇게 슉 대시라면 멀린은 이제 몸이 순간 사라지면서 투명화되면서 쑥 이동하는 그런 느낌일 걸 보입니다. 순간 아마 이동할 때 무적 상태가 아닐까 이런 게좀 보이고요. 내 이런 게임도 되게 많이 하거든. 요잘 알아. 이런 거는 이제 아마 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궁이거나 좀센 스킬일 것 같고 거기다가 시너지를 일으키는 영웅이 같이 스킬을 써주면 어떤 합기처럼 뭔가 박살이 나는 느낌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해오리에 막 전기기까지 막 해가지고 그런게 있고 여기서 봤을 때는 분명히 채집 어, 생활 스킬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걸로 채집한 걸로 요리를 만들어서 피를 채운다거나 뭐 그런 개념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 이 개념에서 좀 약간 지려버렸는데 절벽에서 킹이 뛰어내렸는데 날았어요 날았어요 뭐, 우리, 젤다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뛰어내렸을 때, 그, 페르세일, 페르세일 팍 펼치면서 푹 날잖아. 근데, 젤다에서는 페르세일까지였다면, 이거는 지금 날란 상태에서, 훅! 하고, 대시를 했어요. 공중대시. 공중대시 하는 게임들도 있거든요. 공중에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다가, 훅! 하고 눅! 가는 거. 이게 약간 짜릿해요. 해보면. 그런 게꽤잘 구현이 된것 같고. 그다 이건 좀 처음 보는 개념인데, 저는. 젤다의 비슷한 개념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제 못 올라가는 데가 있다? 그러면은, 리바르 토네이도, 어 리바리라고 해가지고, 뭐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용어들이 까먹었다. 근데 리바이 있거든요? 걔의 스킬을 써서 리바이 도와주는 거야. 리바리 바람의 속성을 가졌는데, 그것 때문에 높이 뜰수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칠레에서는 아주 또 칠레제스럽게 잘한 게, 바은을 소환할 수도 있고, 엘자베스 소환할 수도 있고, 뭐 다이엘를 소환할 수도 있나봐. 뭐다이엘를 소환했더니, 이 길을 못 지나가단쪽 그러면 내가 땅의 기운을 보여줄게 해가지고 길을 만들어 준다. 이런 개념에서 이렇게 되면 상상력이 진짜 무한해지거든요. 와, 그리고 이렇게 벽을 잡았잖아요. 지금 벽 잡고 올라가잖아. 지금 이 스태미나 거든. 이게 스태미나 딱 보면 나오지. 스태미나가. 내려가고 있죠. 예. 벽에서 방금 점프했을 때 스테미나 푹 깎이고, 기어 올라가면 좀 적게 깎이고, 이렇거든요. 요거는 젤다의 야숨이 그대로 있는 시스템이고, 저는 이런 거 가져온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스템을 가져왔다고 그게 표절은 아닌 거거든요. 어떤 인기 있는 요소들이에요. 벽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맵이 굉장히 입체적이란 거예요. 저 절벽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 본다는 게, 이게 정말 아름답거든요. 게임 해보면. 여기서 점프해서 날아서 마을까지 날아간다든지 이런 게가, 진짜, 지금 우리 칠대제의 그랜드 크로스도 대작이지만 여기서는 느낄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 구조를 느낄 수 없는 게임이거든? 근데 그거를 한 차원 더 넘어가겠다라는 야망이 엿보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기대합니다. 근데 출시일이 미정이라서, 이씨! 빨리 하자. 내마음 빨리 일하자, 이거. 보고 싶었어. 우리 추억이.